안녕하세요. 하체 운동할 생각하니까 정신이 나가 버릴 것 같네요. 초크류냐고. 맨날 이제 하체 운동 하던 게 있으니까 괜히 막 머신 쓰고 싶고. 또막 이제 머신 쓰면은 또프레이트막 땡기고 약간 그런 식인 거 같아요. 아 그래서 조만간 한번 헬스장에 가서 하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오늘은 에어스쿼트를 먼저 이제 할 거예요. 뭐 그전에 워밍업은 안 적을 거예요. 뭐 밴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. 에어스쿼트가 요즘에 할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30개씩 5세트 하고 시작을 합니다. 이게 1번이에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백스쿼트 해야겠죠. 프론트 스쿼트 해주고요. 런지는 오늘 좀 마무리로 하고 싶으니까 오늘은 그 이제 몽키핏 샀죠, 저희가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싱글로 해가지고 익스텐션하고 컬을 해주고요 마무리로 런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근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복근을 빼먹으만드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근 운동을 좀할 건데 레그레이즈하고 행잉 레그레이즈 두 개를 20개씩 슈퍼세트로 이렇게 최근에 요즘에 아무래도 근력 운동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타겟 머슬에 집중을 하려고 최대한 이제 내 대퇴사두근에 집중이 많이 되는 발넓이를 찾으려고 해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하던 거보다 무릎도 좀덜 벌리게 되고, 어 전에 하던 거보다 발넓이, 스레스도좀 좁게 하게 되고. 그니서 그러니까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좀 주기 위해서. 발을 좀 좁게, 무릎도 좀덜 벌리고, 그렇게 스커트를 최근에 바꿨어요. 네.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익스텐셔널 컬할때 썼던 이몽키피에 기구는 두 번째 쓰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고 나한테 맞는 딱 활용하는 높이 각도 뭐 이런 이제 세팅 같은 것만 더 찾으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쓰면 쓸수록 지금 마음에 들고 더 잘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하체 운동할 때좀 자주 써야 될것 같고 어 오늘 전체적으로 세트 수랑 중량이랑 좀 가볍게 가져왔는데 그래도 개수가좀 있었고 이것저것 세팅하면서 또 엑스트라 그 세트도 좀 있어가지고 어 운동이 아주 만족스럽게 복근 운동도 어 많이 했고 오늘은 이따 저녁 때 종아리 조금 하고 유산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풍이 됐고 이제 슬슬 또 산책을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화요일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운동 배먹지 마시고요 몸 관리 잘하시고 저는 또 내일 등판 떼기 운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